데이터 통합의 두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제는 A지역 B지역 C지역 이라고 되어 있는 녹색의 워크시트를 제가 따로 묶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A지역에 가시게 되면 여기 문제가 들어가 있죠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 A열 일행셀에 시작해서 자, 문제 확인하세요. 새 워크시트 A열 일행셀에서 시작해서 A 지역, B 지역, C 지역 범위에 합계를 통합하십시오. 자, 함수는 뭐 쓴다? 합계를 쓴다. 어디에다가 셀을 통합해라? A 새 워크시트 A열 일행셀에 시작해라. 자, 그리고 첫행및 왼쪽 열에 레이블을 표시하고요. 새 워크시트 이름을 지역 통합으로 지정하래요. 확인됐나요? 자, 그럼 워크시트를 삽입하겠습니다. 자, 워크시트는 현재, 자, 활성되어 있는 워크시트 옆에, 오른쪽 옆에 새 워크시트가 삽입된다라고 했었죠. 자, 그래서 C 지역을 클릭하고 새 시트를 누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C 지역 옆에 워크시트가 활성화가 됐고요그 다음에, A열 일행셀에서부터 A지역, B지역, C지역 전체 합계를 통합해라요 그래서 시트에 가서 A열 일행셀에 마우스 클릭하시고 데이터 탭에 통합을 선택합니다 자 누르셨나요 자 통합 함수는 무엇을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자 참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, A지역에 A지역에 A열 사행부터 2열 8행까지 자 범위를 잡고서 자 추가 버튼을 클릭 B지역에 A열 사행부터 2열 8행까지 범위 확인하시고 추가 C지역에 A열 4행부터 2열 8행까지 범위 확인하시고 추가 자 그리고 첫행과 왼쪽열 포함하라고 되어있었죠 표시하라고 원본 데이터는 연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추가된 워크시트에 A지역, B지역, C지역의 데이터 합 값이 자 요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 지역 아까 문제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, 지역 통합으로 이름을 지정하래요 아 시트 9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리시게 되면 이름 바꾸기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 클릭하시고 지역 통합이라고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이 문제가 그대로 프리가 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